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파. 아, 이건 내가 마치 추가, 추가해 주세요. 추가! 같은 느낌인데. 아. 아무튼 배고프다. 아, 배고파. 키키야. 어, 백설아. 왔어? 어 왔어. 근데 오늘 뭐 하려고 불렀어? 어, 너배안 고파? 야, 생각을 해야 배고픈 줄 아냐. <웃음> 진짜 웃기다. 아 <웃음> 어, 그러니까.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배고프다. <웃음> 아, 진짜 웃기다. 야, 우리 맛있는 거 만들 거야. 맛있는 거? 뭘 만들 건데? 요즘 SNS에서 핫한 음식. 그건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라이스 페이퍼. 종이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만드는 거 맞지? 어허 맞아! 누가 생각했는지 진짜 너무 천재 같아! 우리 같이 만들어 먹자! 좋지요! 룰루! 이제 재료 완료! 이제 만들기 하면 돼! 좋아! 만들어보자! 먼저 쌀 종이를 넣었다 빼고 물에 그릇에 올려주고 한장더 물에 넣었다 빼고 아까 거 위에 올려주고 이제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 내가 또한 동선하잖아 <웃음>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하 <웃음> 잘될까? 보기엔 쉬워 보이던데 그러니까 쉬워 보였는데 이렇게 어, 돌돌 평평한 데서야겠다 접시 돌돌 말아주면 된다 오 잘된다 은근히 잘돼 어렵지 않은거 같아오케이또 말아주고 오. 어 망한거 같지 살짝 어. 큰데? 아니야 그렇지 아 <웃음> 이상하다 오 됐다 된다된다다다 오케 됐지요 완성 <웃음> 잘된다 다행이다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칼로 썰어주고 이로한 요정도? 이정도? 오! 오케이 됐다 오! 그정도면 되겠다! 맞지? 됐겠지? 됐겠지? 이렇게도 먹고 또 치즈를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 치즈 와. 넣어서 먹는 거 해볼게 우와! 치즈 넣으면 맛있겠다 <웃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해보자! 여기다가 딱! 치즈를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고 쇼~ 여기 또 닫아주고 쇼! 그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도 말아주면 된데데잘 어, 말려야 될 텐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됐겠지, 됐겠지, 됐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그치? 지와 이거 만드는 것도 재밌어! 오 그러니까! 하하, 엄청 재밌다! 우리 소세지도 넣을 거야? 어! 소세지도 넣을 거야! 소세지는 전자렌지에 약간 익혀줬어요! 왜냐하면 떡볶이랑 같이 넣을 때 1, 2분밖에 못 익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익혀놨어요! 오호. 월남쌈 종이를 두장 겹쳤죠? 여기다가 이제 소세지 올리고 그 다음에 어! 아니야! 어? 이렇게 감싼 다음에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돌돌돌 말아줍니다 오케이 완성 오! 다음은 어묵? 어! 오키님들이 어묵도 살짝 전자렌지에 50초 정도 익혀줬어요 어묵을 이렇게 올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탁! 접고 허자 허자 됐어 돌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뭐가? 오 대단하다 가... 아니야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다대다다다다다다다 대단하다 단다대다 대단하다 대단다다다하 만들거지만 이 휘핑크림을 넣어서 로제 떡볶이 또 만들거야 우와 로제 떡볶이 맛있겠다 나 그렇게 한번도 안만들어봤는데 재밌겠다 엄청 맛있겠지? 그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시작 오목칸 팬에 물을 넣어주고 물을 키고 학교 앞 떡볶이 맛이 난다는 소스를 두하오 맛있겠다 어? 맛이 어떨까?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런 다음 어묵을 좀 넣고 나는 어묵파야. 너는 떡파야, 어묵파야? 아 정말 그렇게 고르기 어려운 걸 너는 물어보냐? 나는 어묵이랑 떡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행복한데? 딱 하나만 골라야 돼. 너딱 하나만 고를 수 있어. 떡볶이? 떡? 아니면 어묵? 딱 하나만? 아 그래도 떡볶이란 떡이 메인이지. 난 떡. <웃음> 난 어묵. 오키님들은 떡이에요? 어묵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묵 투오 소시지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익었지 이제 여기에 쌀 종이떡을 넣어보자 소시지부터 넣어주고 오. 오케이 오,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이렇게 1, 2분만 익히면 된댔어 되게 금방 익는다 어더 익히면 풀어진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빼면 돼? 어 이제 빼면 돼오 치즈, 쌀떡볶이 그다음에 이건 어묵이다 맛있겠다 이건 소시지 요이 정도만 뺀 다음에 이제 여기에 휘핑크림만 넣으면 로제 떡볶이가 돼 만들어볼까? 어 처음 만들어보는데 엄청 신기하겠다! 맞아! 이렇게 넣어주면 돼! 로제 떡볶이! 와우! 색깔 예쁘다! 우와. 우와!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을 거야? 로제부터? 그럼 로제부터 먹어볼게요! 음. 우와! 쫀득하고 맛있다! 우와!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아..어떤 오키님이 오마가 보겠습니다 안하면 점심 안 먹는다고 하셨어 <웃음> 너무 귀여워 <웃음> 갑자기 생각나 너무 웃기네 <웃음> 아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그렇게 귀여우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치즈가 돌돌 말린 로제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큰일났네? 기가막겠네 어, 오오.. 자다가 생각날 맛이야! 엄청 맛있어! 어! 음. 우와! 치즈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맞지? 로제 떡볶이도 너무 잘 됐네? 너무 좋지요! 좋지요! 다음은 소세지 먹어볼래! 오, 소세지. 맛있겠다! 음! 오, 맛있다. 내 최애 됐어. 우와, 최애다. <웃음> 진짜 학교가 떡볶이 맛있지? 매운 것도 먹어봐야지. 매운 거? 응? 음? 우와, 매운 거학교 떡볶이에 치즈? 오, 진짜 학교 떡볶이 맛있네. 음. 진짜 우리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떡볶이랑 똑같은 맛인데? 그분식집 <웃음> 마지막아 여기 내, 이거 냈나? <웃음> 진짜 그런가? 진짜 맛있다! 떡볶이는 언제나 맛있어! 오늘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만들기도 대성공이다! 맞아! 오늘도 신나게!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만들기 대성공! <웃음>